가고 있나요? 팬미팅 뭐라고? 팬미팅 하러 누가 행사 가고 있다고 한것 같은데 팬미팅 하러 <웃음> 네. <웃음> 네 저희는 지금 팬미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야 지금 샵에서막 방금 나왔고요 음. 따끈따끈하죠? 네 오늘 최대한 예쁘게 해달라고 다들 했나요? 제일 힘드게 힘줬어요 음. 제일 힘줬어? 어. 네 알아다 보니까 머리를 다 뽑아 버렸지. 심지어 아, 붙인지도 않은 머리 붙였다. <웃음> 진짜? 어. 언니가 머리를 어, 붙인 좋소? 거는. 머리 뽑으면 머리가 길이가 올라가서. 응. 언니가 머리를 붙인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 오늘만에 위해서 살아왔다 그렇다. 저는 지금 홍대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은우야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전 일단 이렇게 데뷔 이후에 처음 이제 팬미팅 하는 거여가지고 되게 뭔가 떨리고 우리가 또배드봉이랑 뭐야? 스페셜. 배드보이랑 또 스페셜, 스페셜. 네 스페셜 무대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like 그거는 <웃음> 처음 보여주는 거라서 또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러죠. 기대가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 데뷔를 하고 처음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잘할 수 있을지 먼저 너무 걱정이 되고요 거기다가 오늘 지금까지 안 보여줬던 무대를 하게 돼가지고 어, 과연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팬미팅을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열심히 보여주기 위해 저희도 열심히 연습을 했으니까요 <웃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을 겁니다 아마도 <웃음> 파이팅! 안녕 유비들아 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 드라마는 애칭 필요해 저는 지금 팬미팅하러 어, 강남샵에서 홍두를 이동하고 을 있고요 지금 시각은 3시 9분이네요. 이제 한,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볼 텐데 팬미팅 인생에서 또 아니 옛날에 한번 해봤나? 그거는 데뷔 1주에 들려온 거아 그러네 팬미팅은 처음이에요. 막 엄청 갖춰진 팬미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에 우리 유비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 또 뭐, 많은 걸 보여드리진 못해도 재미있는 시간 보낼 거니까 다들 어 편한 안음으로 와서 그냥 놀고 가자 이따 봐 안녕 유비들 <웃음> <웃음> 못본척 해주세요 아까 버려 네. 가는데 못버았어요 어, 오늘 팬미팅인데 데뷔 후에 하는 첫 팬미팅 같아요 그래서 좀 떨리고 연말에 따뜻하게 시간 보내려고 유비들이랑 보내려고 준비했는데 즐기다 가셨으면 하는 게제 작은한 소망이네요. 그치? 그쵸? 네. 고마워 오늘도 와줘서 고맙고 음, 내일도 저희 그 뭐지 그 가거든요 스케줄 있는데 거기서 오실 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제발 오늘 드레스 코드 제가 옐로라고 했잖아요. 제가 옐로? 그냥 내가 정했어 왜냐면 <웃음> 옐로우 패딩 <팬이> 받았으니까 <웃음> 옐로우 입고 오시라고 음, 제가 옐로우 패딩 입고 왔으니까 내가 좀 이따 확인할 거야 안녕 자 오늘 머리를 볶았어요 안 볶은 것 같은 어, 데나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응. 내추럴하게 볶아가려고 했거든 그래서 오늘 아주 내추럴하게 뽑았는데 멤버들이 다 머리를 뽑았네요 <웃음> 오늘 뽑음날이야 볶음밥 먹자. 싫어. 알겠어. 어, 저는... 아무튼 유비들 어, 팬미팅 장소에서 봐요. 사랑해, 띠아모 락락쥬쥬 빠이빠이. 띄아모. 네, 우리 히나피아 분들도 준비되셨으면 유비 분들께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교복입니다. 짠! 원래 진짜 교복은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 말이죠 <웃음> 원래 교복은 아주 큰 치마에다가 이런 예쁜 이렇게 샤랄라한 치마도 아니고 저희 교복은 갈색이었거든요 야 언니도 교복은 지색이었아 그래서 저희 교복이 주변 학교랑 비교했을 때 예쁜 편이었는데 그래도 역시 이런 교복은 참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교복을 입었습니다 <웃음> 진짜 교리을 입을 때할니 리본 던이리 어떤 가이. 괜찮요어떤아요괜찮나요이짜게이렇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 아, 아, 맞아. 나는 아, 해려면... 말하는 건못 들어도 돼. 말하는 어제 18시간을 잠들어. 18시간이나 잤어요? 우리 정도 잤어?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한 7시 반에 잠들었어요. 아니, 너 6시쯤에 잠들었어. 6시에요? 저희가 7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 정답은 차에서 잠들어. 맞아. 아, 너 차에서 꼭 하지 말았다니까. 그러면 여섯 시부터 잤다고 계산을 하면 여섯 시. 6시. 여섯 <웃음> 시부터 잤을까일 <잤으니까> 시부터 계산을 한 시간을 해야 되죠. 일 시. 여섯 시 아홉 시 여섯 시1섯시 여섯 시. 한시두시시네시시 여섯 시여시 여섯 시 아홉 시 여섯 시 아홉 시 여섯 시아시 여섯 시간홉시 여섯 시 아홉 시 여섯 시 아홉 시 여섯 시여시시 아, 많이들 주무세요. 겨울이니까 겨울잠도 자시고요. <웃음> 저는 원래 겨울에 더 많이 자거든요. 그렇지? 아요 그래서 겨울에 더 많이 자요. 왠지 모르겠어요. 겨울에는 몸도 으스스하고 해가지고 더 많이 자게 되더라고요. 미사스도 없어요? 여러분 많이 자세요. 쯤 이따 봬요. <웃음> 저 오늘 컨셉 뭔지 아세요? 아니 아니요. 저 스킨스의 이런, 에피라고 이런 스킨스 에피라고 하세요? 스킨스 에피? 스킨스 에피 따라잡기 <웃음> 그러니까 스킨스 에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좀 살짝 학생인데 좀 불량스러운 학생이에요. 마! 니! 네. 니좀 네, 놀았나? 네. 저 아, 근데 학생 때 진짜 모범생이었거든요. 안 그렇게 생겼지만 되게 모범생이었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근또 이쪽은 한쪽만 보어줘야 돼, 요 근데 어, 진짜 진짜 이지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데거 이거? 거 괜찮아요. 날라리의 끝판왕은 저기 뒤에 있어요. 거의 노랗게 가지고저프리드로 아세요? 프리드로 프리드로우에 아. 저런, 저런 분 있는데. 얼굴 네. 지 말라고. 어때요? 좀 노는 언니 같 영원이가 저거 오면포도같포도밑가 더... 아! 아. 어 너무 머 진짜 신발? 응. 깜빡하셨어. 어. 포도 맨날 이렇게 어. 있는 거아니요 이렇게 하면 알아요거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한만내한만내요 와. 응. 네. 너무 양아치 같지않아요 걔는 입을 꼭다 벌리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울어 이게 왜 그러고 우는 걸까? 이유를 모르. 겠어디 코드 나자 와우. 이러고? 그쵸꼭 어, 여기를 어, 찍고려야 어, 돼. 어떻게 고양이 어, 여기를 찍고리지이렇게 인거 이야 저 어제 진짜 웃긴 사진 보여줄까요? 그 앞에 게좀더 높고 어, 그 중간에 제가 높고. 어제 장난으로 민경 언니 방에 베란다가 있거든요? 거기 에 들어가면 과연 후축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얘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여기는 왜 들어갔어? 약간 이런 표정이잖아요. 여기는 왜 갑자기 들어간 거야? 그러고 한몇분 지나도 안 나오니까 갇혔어? 왜안 나와? 표정 변화가 진짜 표정 변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왜 거기에, 가, 왜 거기에 간 거야? 이러고 자안 나오니까? 갇혔어? 이직진 이러고 울었어요. 사람인 것 같아 제발 스는 그리고. <목소리> 귀엽죠? 선생님 자세가공해 주세요. 촉감이 어떠신가요? 촉감. 조금만 더. 오, <웃음> 촉감이 어때요? 지금 만진왜 그럴까요? 아니, 저희 이건 진짜. <웃음> 준비해 주세요. 멀티슈아니 <웃음> <웃음> <몰티슈. 웃음> <아이고, 이야. 웃음> 야! 아니나 아니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들고. 해요? 아네 거기 아니, 계속 내손가손 네, 네, 네. 이제 손세요 거기. 네 이거 까요 <웃음> 색상.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보세요네네 네. 네, 오. 네, 딱요 소감 어때요? 딱딱해요. 딱딱 네. 좋아하는 거 많이 들어가. 좋아좋아잖아 <웃음> <웃음> <살짝> <웃음> 네. 네어 어, 됐움직이 맞죠. 맞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우와하 <목소리> 지금 히나피아 퍼스트 팬미팅에 돌습니다 팬미팅 유토피아 났습니다 유토피아 습니다어못하겠다이들아 고맙습니다. 고맙다소개다소개다 아이 아다 저희가 오늘 팬미팅 아니노 사이 맞췄는데 네. 어, 일단 한번 해보니까 팬분들 그 가, 이렇게 딱 조명받는 팬분들 보는 게 엄청 맞아 어, 눈 편하지 않아? 어, 응, 뒤를 돌수 없었어 갈때한분한분 한 이렇게 정도가. 뒤로 빠지면서 있사했잖나 마지막까지 아이, 안녕 안녕 <웃음> 진짜 아.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곧 나올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요 저희 이렇게 팬미팅을 열수 있게 된 거는 다 여러분들 덕분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습니다자 그리고 또 이번 저희 팬미팅 수익금 전액을 이웃들에게 기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의미있고 저희가 뭔가 저희가 땀 흘려서 만든 시간이 되게 값어지는 느낌이라서 맞아. 더 좋았어요. 여러분들 4만4천원이 큰 힘이 에요 <웃음> <있어. 웃음> 여러분, 44,000원. 아주 핫한 겨울이 될 것입니다. 네, 아, 뮤비분들 고마워요, 항상. <목소리> 오늘 드레스 코드도 어제 갑작스럽게 그냥 브이라이브에서 음. 그냥 말한 건데, 지켜줘서 너무, 아, 지켜준다거나 해주고 와서 너무 음. 감사하고, 덕분에 이렇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반응도 잘 해주시고, 퀴즈도 우리보다 잘 풀어주시고, <목소리> <웃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어. Nobody, nobody! 아니라고! 아니에요? 바다는 저요? 아저팬미팅에서 아까도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진짜 너무 떨렸는데 팬분들이 그렇게 박수 해주시고, 막 응원해 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마지막에 아네 눈물이 날거 살짝 아쉽고 아, 바다 많이 늘었어요 진행이나 응. 이런 것도 많이 늘고 아, 말을 끝까지 해서 너무 감 <웃음> 아, <웃음> 원래는 말 계속 흐리는데 어. 오늘 웃지도 않고 멘트도 잘하고 대단 대대 잘했네 오늘 애, 오늘 1등 받아해 네. 받아 나의 거야. <웃음> 아깐가 그러면은 아메리카노 사러 갈때옷 입혀줘 그러면 그래. <웃음> 너가 해라! 네 여러분 저희 너무 즐거웠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왔네요 네 저희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응. 오늘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도 또팬미팅또더 길게 어, 하자고 어, 맞아 하자고 한 3, 4시간짜리 하자 <웃음> 근데 나솔로모할 <웃음> 거야 집에 못가 집에 가다 아침 서서 타고 가라고 어. 그럼 안녕! 수고했어요 안녕! 유비 안녕 유비들 안녕 유비 유비 유비 유바 유바 유바 유바, 유바, 유바, 유바, 유바, 유바.